안녕하세요. 자취아재입니다. 저의 허접한 영상 잘 보고 있으신지요? 회사 생활을 겸해서 유튜버가 하기에는 조금 빠듯하지만 유튜브는 돈을 벌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취미 장소이고 생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서 제가 영상에 재미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 책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국내책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요리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국내 전문서적을 출판하는 곳이 조금 더 많고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처럼 도서시장이 크거나 그것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가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될때 차선책으로 해외 요리책이나 더 나가서 해외전문서적을 조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할때 제일 많이 갔던 장소가 광화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장점은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읽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해외전문서적을 사시려고 해도 방법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으시니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보다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존 재팬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단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는데요. 네이버에서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본이라는 글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어로는 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가셔서 본이라고 적힌 글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요리책을 사고 싶으시면 육아 쪽의 카테고리로 이동하시고 레시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식, 중식, 이탈리아, 빵 등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마존은 판매량 순이나 최신 순으로 검색할 수 있고 그 책을 샀던 사람들이 같이 구매한 리스트를 볼수 있으니 비슷한 연관책을 소개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책을 찾으셨다면 밑으로 내려가 ISBN 이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이것은 책의 시리얼 넘버 같은 의미인데요 10자리와 13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자리를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인터넷 서점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등으로 들어간 후 복사한 ISBN을 붙여넣기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면 되실 겁니다 물론 미국 아마존도 같은 방법으로 구입 가능하오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한번 원하시는 책을 구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외국 책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읽고 싶어서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외국 책이나 정보를 자유롭게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고 국내에는 없는 자료나 책들이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한번쯤 자신을 위해서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한번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이는 상관없고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에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해서 40대인 지금도 공부 중이거든요 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